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방송 말고 직접 네. 녹화 방송에 녹방 근데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날 후지토라와 사보가 나온 날입니다 제가 혁명군 대장으로서 이 사보를 뽑아야겠어 설레는 마음으로 270개를 다 질러서 사보를 깊이 있고 뽑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자,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맹 친구들 한번 쭉 보고 그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. 뭐, 우리님이 나가셨고, 중간중간에 나가신 분들도 좀 계시네. 그리몇 명이야? 18명이 됐네요. 신청자분에서 두명 받고 시작해야겠다. 그리 굉장히 간절한 분들 계시거든요? 구독이랑 좋아요 눌렀어요 하빈님 구독했어요 구독자입니다 아 다들 뭐 이런 분들 한 번씩 받아주시고 자, 팬이래요 팬이라잖아요 받았어요 여러분들 다 혁명군 2로 와주세요 혁명군 2로 일단 혁명군 2다 받을건데 혁명군 2로 와주세요 혁명군 2는 꽉 찼어요 그리고 정예 멤버만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말고 자 됐어요 이제 메인 이벤트로 갑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그토록 뽑고 싶던 이글이글 이글 열매 먹은 사보 혁명군 사보 보겠습니다뭐야다 어디였어 뭐 없나요? 뭐야 왜 없어 뭐야 바운티야 그냥? 와... 가혹하다 뭐 있나요? 인생 뭐 있나요? 갑니다 무조건 뽑을 거예요 1회차 쓰레기 또 쓰레기 쓰레기 또 쓰레기 이차참 낮을 수 있어 쓰레기 또 쓰레기 아씨또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아 끝난 거 같은데 네. 계속 쓰레기 연속입니다. 에, 쓰레기, 쓰레기. 자, 한번 날렸고요. 다시 홈으로 가서 시작할게요. 다시 여기서 뽑기 가서요. 또 시작합니다. 자, 사보 후지토라 각입니다, 여러분. 우와! 나왔어. 원터치. 여러분, 한 방입니다, 한 방. 인생 한방 아 사보 나왔어 그쵸 여러분 혁명군 사보에게는 사보가 필요한거예요 다른게 뭐 필요 있겠습니까? 사보만 있으면 되지 그쵸? 네. 사보 나왔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자 다음 레스트 레벨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, 쓰레기, 쓰레기, 쓰레기, 쓰레기. 자, 사보가 1일차에 나와 놓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쓰레기, 아, 사보를 얻었어요. 여러분, 사보 얻고요. 다시 처음으로 와서 이 후지토라에 도전합니다. 후지토라에. 자, 바로 들어가고요 휴지토라에 도전하겠습니다 1회차 쓰레기 2회차 쓰레기 3회차 쓰레기 4회차 쓰레기 5쓰레기 6쓰레기 7쓰레기 아스킵면안 좋은데 자 8쓰레기 9쓰레기 10쓰레기 개쓰레기 다 날렸어 계속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요 계속 끝까지 가는거야 푸젠터라 먹을거야 바로가자 한방 쓰레기 이 쓰레기 새쓰레기 아씨 느낌이 안 좋은데 내네 쓰레기 다섯 쓰레기 여섯 쓰레기 아 상디야 여기 지금 네가 나올 때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는 후지토라가 나올 때라고 아 이대로 공칠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공을 쳐버렸네 아상대는 뭐야 86아그러분 후지토라 나올까요? 아.. 이게 이걸로 해야 돼 이거 메모 이거 운석 떨어뜨리기 요거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끝까지 저는 후지토라를 쫓겠습니다 간다 천천히 해보다 부찌쓰레기 우솝쓰레기 프랑키쓰레기 우솝쓰레기 알비다쓰레기 캡틴크루 쓰레기 아... 캡틴키드가 나와버렸네 캡틴크루의 캡틴키드가 나와버렸지 뭐야 후지토라는 못 뽑을 것 같지 뭐야. 아 후지토라 후지토라 조졌네요. 아 캡틴 힐스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 푸시토는 어쩌고 됐고 그래도 형명군 사보를 얻었습니다 형명군 사보 바로 플레이 각 세워보겠습니다 자 싱글 D 우리 형명군 사보 띠 어디니 어디였어? 그는 여기 있습니다. Let's go. 아, 이 친구를, 여러분. 꼭 레벨 100까지 올려야 되는데, 초반 데미지 약하네. 내방을 때리네요. 사연탈 때려요. 히그마야.. 아, 아.. 사보영 이렇게 싸우면 안돼요 그래도 처음에 3 0킬 정도 잡아놔야죠 뭐야? 뭐야 이거? 아..그냥.. 아.. 그냥, 아. 불 모아놓고 불주먹 때리는 거구나. 아, 어... 오케이, 이해했어. 어, 그래도 꽤, 꽤 데미지 시간이 기네. 와, 이거 꽤 길잖아. 야, 이거 완전 개꿀인데? 기술있게 쓸만한데,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아요. 초반데미지가 조금 약한 거는 아쉬운 부분. 아, 나는 이... 나는 이 버기가 싫어. 오씨, 가위기가 여기서 불먹각한번 세워주고 야, 자 빵빵 터진다 이건 진짜.. 와 이거는.. 이거는 진짜 좋은 기술이다 근데.. 와.. 이거는 참 좋은 기술이다 근데.. 어, 그냥 죽어버리네 위호크까지는 생각보다 쉽게 잡을 수 있겠는데요? 아이고 아이고 아이 어문데 써버렸네 진짜 불주막인 줄 알았네 아네 네네 아 아쉽다 그래도 생각보다 쓸만했습니다 아네 그래도 혁명군 사보 보다 좋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혁명군 사보가 어쨌든 제대로 된 사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레벨 100까지 키워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.